지금 그동안 너무 게임할 못이다 게임 너무 못한다 이런 소리 너무 듣고 살아갖고 아 안되겠다 기강 좀 잡아야겠다 나 저트롤 못합니다 제 실력을 보여주는 게주 목표라갖고 뭐 어, 보여줄 시간이 없지 않을까?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절망하는 모습도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너무 잘해서? 나 대놓고 무시하는 건못 참는다 안되겠다 나 잘하는 모습 보여준다 3, 4, 1 <웃음> 아니아니아니서 상관없어 아니 의거지야 아무리 그래도 그걸 <웃음> 아최정록이 <웃음> 꺼내겠습니다 여러분 RPG게임이나 이 마왕군들이 왜 용사에게 지는지 아십니까? 항상 1레벨부터 이제 고블린 보내고 슬라임 보내고 이러면서 용사들 레벨업 시켜줬거든?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야 한카데넷 못하는데 한카데넷 보내서 상대방 레벨업 시켜준 거야 그래서 내가 어, 진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왕이 가서 드람지가 가서, 하하하, <웃음> 니까지 게 용사인가? 이러면서 그냥 바로, 어, 끝나는 건데, 뭐하러 이거를, 그렇게 했나 싶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먹으라 그래요. 상관없어요. 저 도망갈 거니까요. 자, 꼴 들어가고요. 자, 꼴 줍줍해, 꼴 줍줍해. 아이내 거야! 네가왜 먹어? 나이트 막차 먹고, 자, 꼴 줍줍하고, 그렇지! 이것이 바로 마왕이다! 진심 모드를 갖고 등장한 최종병기라. 어, 죽었어. 어쩔 수 없지. 바로 위로 올라가야 하는 척 하다가 내려가야겠다. 자, 스텝 하나만 더 하면 꽉 차네요. 불쥐가! 어, 어, 어, 아, 어, 어, 어, 어, 어. 아픈데, 이거. 많이 아프구나. 허, 어, 어. 자, 이거 다 먹고 하나. 아, 여러분. 이 정도면은 상대방 어떨 것 같아? 화나겠지? 자, 저렇게 싸울 때? 싸우라고 하고 나는 꼴 놓고. 그지? 이러면 꼴대 부서졌고. 아이, 좋다. 있습니까? 자 올라가라고 하고 아래에서 이거 먹을게요. 뭐, 뭐,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는 거지? 이런 거지? 지렁이 군왜그 거지? 죽고 싶은 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은 건가? 나이스 좋아요. 자 올라가서 또 먹어줍니다. 이 정도는 돼야 기강 잡지 않겠어, 그렇지? 아, 뭐 도망갔네? 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지렁이 한번 죽어보자야. 아이고. 그러게 누가 까불래? 응, 음, 영림보다 기관총이더 세. 어, 뭐였더라구요? <웃음>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기관 잡으면 뭐해? 우리 팀이 못하잖아, 맞아. 아, 내가 잘하면 뭐하냐고? 우리 팀 못하면 망하는 건데. 아니야, 솔랭에서 기관 보여줘야 돼. 아. 맛있점어 이거 맛있점오 어, 죽어! 나이스! 야너 꼴로 꼴로? 그렇지 이거지! 기가보해줬지 뭐라고? 빨리 넣어 넣어 넣어 넣어 그냥 넣어 넣어 넣어 아 오잖아 얘들아! 아, 아니 꼴안 넣고 뭐해 진짜 너네! 엑 어, 스포트 갈라 그랬는데 스포트는 못 가고 그냥 똑같을 거 같은데 뭐지? 자게 짤짤이로 꼴 넣어주고 또 도망갑니다. 어? 이득? 어나 일로 갈 거거든? 어, 나이로갈 거거든. 어 어디로 갈까? 이리로 갈까? 어이고또 와봐 와봐. 아이고 와봐. 아이고 나 이리로 갈 거거든. 아이고. 어 기분 나빠서 도망갔네. 안녕. 아 재밌다. 아 너무 재밌다. 열심히 사면 이거지. 어 그거 내 거? 이 정도면 솔직히, 백고롱의 최종병기 맞다. 도망갈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그렇게 화낼줄 몰랐어. 내가. 미안해. 미안해. 무빙? 무빙? 무빙? 무빙? 무빙? 일로 피하고, 아우, 어어, 어어. 어. 최종병기, 여싱 리스아 기강 잡았습니다 여러분 없어졌나? 아, 이게 MVP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야 자 지금 미션 나왔습니다 다음판 이기면 가져가세요 5,000원 이번에 꼭 챙길겁니다 맛있고 그렇지 골 들어가고 그렇지 이것도 먹고 골 들어가고 넘어졌고 이것도 먹고 이거 아 한가고아 이것도 먹고 아이고 맛있고 아이고 이럴수가 벌써 스택이 3승택 싸고 는데 1분만에 3스택이라니 이럴수가 대단한걸 나 너무 대단해 죽으시고요 좋아요 아 이렇게 너무 잘하는 기강전 보면 안되는데 이러면 인실에서도어프 당한단 말이야 그또 포유 관계자들이 보고 있다고 나 이거 하는거 지금 나이스 됐죠? 자 하나만 더 넣으면 돼요 하나만 더. 자또나왔죠 나이스하죠? 자 여기 계속 몸 되면서 한대 나이스 아주 좋아. 나이스 됐어요? 기가 좀 배우고요? 어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뭐죠하는 거지? 전설 포켓몬님은 어쩌라는 거지? 오시영 님스 앞에서는 모든 게 평범하고 평등할 텐데 모든 게 똑같을 텐데? 와 방금 한바퀴 한 돌리는거 보셨어요? 와 내가 봐도 멋있었다 이거는 나이스 어 이거 내 거? 어 너도 내 거? 아까운데? 아 괜찮아 죽어도 내가 바로 내려갈거야아 멋있죠 그쵸? 또 여러분들께서 또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에사는사람들 이렇진 않아 내가 특이하게하는거예요또 봐봐 채팅창에 데코롱님 못하네요 뭐야 이거 심지 님이지 이거. 심지 아니 이거 먹고 요거 먹고 어. 아유 죽었다 이거. 이거. 아 잘못 들어왔어. 너왜꼬부기 뭐야? 어니북이냐 왜? 야야야 왜왜왜 뭐야? 뭐뭔 일이야 지금? 아앱솔왜1비 앱이야? 뭐야? 아 우리 뭐쏘 뭐야? 자 3분이니까 지금 공수해도 돼. 지금 봉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2번이면 채워. 아뭔 딜이야 대체 이거. 아뭔 딜이야 이게. 에이. 적 팀을 응원한다고 해서 그런 거 하지 마. 그거 못 하는 사람 특징이야. 못 한다고 죽으세요 이런 거 해서 아니 왜 적을 응원해요? 이런 거막피커수 사면 못 한다고 인증하는 거야. 어 그런 거 그냥 아 그.. 뭐야? 왜왜 이래? 뭐야? 해치원나라니아 갑자기 방송이 터졌어 저도 왜 그런지 몰라요 지금 유튜브가 연결이 안됩니다 여러분 일단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자 후원해주신 분 너무나 감사드리게 아 너무나 아쉬워요 후원하면 미션을 걸면 안전자산이라는 그 타이틀을 하 아. 아니 갑자기 행복해 그리고 우리가 졌어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실패 아 진짜 나는 안전하거아이가 진짜 기강 잡으려다가 기강 잡혔고 컴퓨터가 기강을 잡아버렸네 나를 뭔가 추하다 뭔가 아프다 추하고 아프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2시간 동안 랩게 돌렸거든요? 제 자리인 거 아세요? 첫판은 썰랭이지 아 여튼 오늘 방송 너무 재밌었고요 오늘 일단 기강을 저그 이제 어디 가서 잘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편집을 해봐야겠는지 편집 편집 편집 편집 뭐야 뭐야 이거 왜안 돼? 뭐야 응영무왜 이래? 아, 이것도 이것도 올가야아 <웃음> <와>, 진짜 <웃음> 아 장난